친구들과 바베큐 파티를 즐기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So, um, 이때 갑자기 남편 알렉스에게 전화가 옵니다. Day -day, right What are you doing, man? You're so late. t o b a s is going t 그 are, are you t h e 그 사이 마을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Why are you r u n a t s g o n o 상태가 이상한 사람을 피해 급하게 집으로 들어가는 알렉스 그런데 잠깐 사이에 아내의 상태가 이상하게 변해 있습니다. 아내의 꿈을 반복적으로 꾸는 알렉스 알렉스는 마을을 떠나 조용한 숲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량을 구하기 위해 어느 빈집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조용했던 집안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소리가 난 2층으로 올라가는 알렉스. 소리의 주인공은 좀비였네요. 집으로 돌아온 알렉스그 역시 아내를 좀비에게 잃고 매일 밤 아내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비로 변한 아내를 숲속에 묶어둔 상태. 행복했던 시절의 아내 꿈을 꾸고 있는데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는 아내 그건 다름 아닌 자신을 보내달라는 메시지였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알렉스는 좀 전에 다짐과는 다르게 차마 자신의 손으로 아내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알렉스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합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손으로 저 세상으로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공격을 당하는 알렉스, 자신의 물건을 강탈하는 강도를 참교육을 시켜버리는 알렉스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요란하게 나면 바로 등장하는 존재가 있겠죠. 그리고 아내가 있는 방향에서 총소리가 들려오는데 누군가 좀비로 변해 있던 아내를 총으로 쏘고 지나갔던 거였습니다. 그들을 바로 추격하는 알렉스. I'm sorry, the robot had to p r o t e c t e r 그들은 여자와 어린아이 단둘이었습니다 알렉스는 좀전의 분노는 사라지고 아내를 자기 대신 저세상으로 보내준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던 걸까요? Are you a bad person? No. I'm just lost.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